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사우나의 고온 또는 장기간 입욕이 증명되지 않았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16가단103788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망인은 2015년 12월 5일 대구 서구 D 소재 E 목욕탕 안에 있는 목돌 사우나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채 사우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벽에 기대고 오른손에 면도기를 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2015년 12월 5일 오후 3시 38분경 우이 목욕탕에 들어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이 지난 후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되었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구급대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망인은 소방구급대가 도착한 같은 날 오후 6시 9분경 전인 2015년 12월 5일 오후 5시경에서 오후 5시 30분경 사이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망인은 고령의 남자로서 사망 약 5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알아왔고 약 1년 전에도 같은 목욕탕에 갔다가 탕 안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상해 사망 여부 을 제1호 중에 5 기재에 따르면 검만 의사는 신체 전반에 대한 검만 소견과 현장 상황, 병력과 망인의 연령에 비추어볼때 망인의 사인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병사로 판단되며 외상이나 기계적 질식 등 외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없음이라고 검한 소견을 밝히고 있는 데다가 허혈성 심장질환은 원고도 인정한 바와 같이 어떤 원인으로 심근에 대한 산소공급이 부족하여 급성 내지 만성 심근 장애를 나타내는 병태, 즉,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장의 정지를 일으키는 질환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우나의 고온 또는 장시간 입욕이 외래의 사고, 즉, 심근의 산소 공급을 부족하게 한 원인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이 목욕탕 내 사우나가 일반 보통인에게도 심장근육의 산소공급의 부족을 일으킬 정도로 뜨거운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